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그 코스닥이 어,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 좀 어, 대체적으로 흐름은 안 좋았지만 이 거래소 쪽은 아주 강한 상승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그중에 오늘은 이제 건설기계주들이 단연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어, 대거 급등을 했죠 어, 뭐개 잡주까지도 뭐다 상승을 했고 건설기계 관련주는 어, 전 종목이 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설주와 또 시왕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방향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왕에서 상승률 1위는 단연 건설기계 그리고 제약은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고 전선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 쪽 어 2차 전지는 하락했 반면에 전기차 충전 또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대거 이제 상승을 했고 또 바이오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하락률 상위 종목을 보시면 이제 리튬이 6.86 어 대체적으로 전체가 거의 다 하락을 했고 2차 전지 전고체 2차 전지 어 인산철 LFP 또 생산 MLCC 관련주들이 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시장 대표주죠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표주 흐름을 보시면 어, 시가총액 12조대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 대장주로 치고 나오면서 오늘 12% 급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16% 하락 셀트리온 5대 급등을 했고 시가총액 25조 어, 그래서 앞으로 헬스케어 제약주 어, 흐름을 이제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6% 하락을 했고 포스콜딩스가 철강주 관련 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안 꺾이면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철강주도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2.39%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기아 현대차 잘 살펴봐야죠.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으로 등록을 어저 등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대 기아차의 흐름이 어 부품단에 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 1.29%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0.15% 뭐 여기에 있는 상승률로 는어그다 이렇게 좋지 못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도 어, 흐름은 어, 이 자동차 부품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차기 어, 2차전지 다음 섹터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종목은 자동차, 바이오 헬스, 또이 반도체도 아직까지는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 어떻게 진행될지 어,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상한가 종목 한번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전기 어, 계열사의 3자 배송 유중에 참여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상한가 시가총액은 이제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었던 종목이 이제 천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T 로보틱스, SK 온 관련해서 이 자율주행 로봇 공급계약을 자율이동 로봇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상한가. 시가총액은 이제 2천억대에 됐습니다. 그리고 LX 홀딩스 예, 지주사죠. 얘는 2년 만에 첫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320원의 배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200억대에 막 가볍기 때문에 원체 뭐 이런 우선주들 가벼운 종목들은 큰 폭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KPM 링크는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KCX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테라 사이언스 건설 기계 관련 주 중에 오늘 그 가장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승을 했고. 어, 이 중국이 인프라 관련해서 어, 투자를 한다는 얘기로 오늘 건설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로 어, 상승을 했지만 또 암호화폐 와도 관련이 있는 그 여러 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라 어, 오늘 상승 상하가를 가면서 시가총액 2800억대 어, 슈프리마 아이디는 어, 보안칩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인증기기와 어, 이 생체 인식 보안 시장 글로벌 1위 기업이 슈프림입니다. 그리고 KB 오토시스 자동차 부품 관련 주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 자동차 부품 단에서 KB 오토가 상한가를 가면서 어, 이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다이 부품 단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얘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어,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또 라이닝 같은 이런 부품을 어,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키트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시가총액 1000억원대 그리고 슈프리마 HQ는 이 슈프리마 아이디의 최대주주입니다. 오늘 같이 동반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지만 이제 시총은 800억대 수준 그래서 대부분 상한가를 좋아는 종목은 1000억원대 이하 아래단에 있는 종목 그리고 2000억대 아래단에 있는 종목들이 어,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대부분 다 이런 조, 종목에서 나옵니다. 어, 그리고 건설기 관련주, 오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많은 종목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 기업 10개 종목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오늘 상한가를 갖고 이 평균 건설기계 관련주, 평균 펄은 13배, PBR은 1배 수준에 있습니다. 테라가 어, 이 중에서는 이제 2.77배로 가장 높은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래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2,800억, 현대두산인프라코와 8배, 그리고 퍼가 평균 13배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대창이, 진성이 얘는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이죠. 거의 10% 12% 대에 이제 큰 폭의 반등을 했고, 그중에 이제 순익증가율 1위는 진성이가 어 순이익률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두산바켓이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DY 파워 어, 7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 두산바켓은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높지만 상승률로는 이제 어, 어, 그, 어 나쁘지 않았죠. 오늘 거의 8%대 반등을 했고 낙폭 과대 종목으로는 이제 서현탑이 시가총액 500억대, 800억대, 700억대 기업들이 어어이 해인이 같은 경우는 적자의 상태인 기업이고 흥국인은 700억대지만 이제 퍼는 8배, 9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이나 데모가 상승률로는 거의 뭐안 좋았죠 이거 보시면 이퍼 자체가 작년에 실적이 이 앞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굴삭기 부품 관련 상장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 이, 이 굴삭기의 이 바가지 쪽이죠, 이 바가지, 바가지 크러셔 브이커 이거는 이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 수산중공업 에버다임이 요 바가지 쪽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 요 앞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요 실린더 관련주가 DIY 파워입니다. 그리고 하부 주행체죠. 요 주행체 관련주는 진성 TC 대창단조, 동일금속 흥구기가 요 하부 주행체 관련 부품 생산 기업입니다. 먼저 이 건설 기계 관련 주 사업 내용과 뭐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라 사이언스가 오늘 가장 두각을 나타냈죠. 얘는 드론 관련 건설 기계, 바이오 또 암호화폐 관련 주로 움직이는 종목이 테라 사이언스입니다. 유압관, 이음새 관련 주고 테라 사이언스의 자회사인 온코펩이 있습니다. 얘가 미국 기업, 미국의 기업이고 이제 항암 백신.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주로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테라고 기업 공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온코팸의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자회사인 테라 디펜스가 이 드론 솔루션 이 기업이고 또 암호화폐 거래소인 소켓 게이밍 지분을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테라사이언스 그리고 그 실적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원래 잘 보던 잘 보는 회사는 그닥 이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죠 그래서 바이오 쪽 앞으로 전망이 좋죠 또 건설기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 쪽에 관련해서 이제 드론 쪽도 어, 상당히 이제 좋은 전망이 밝은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테마에 어, 이제 얽히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전에 있던 고점라인 때도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제 돌파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웃음> 어, 두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국내 1위의 건설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실적은 그닥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이지 않았지만 어 지금 뭐 건설기계 1위 기업답게 오늘 그좀 거래량을 터지면서 어 전에 있던 이 고점 나인 때인 9,600원 대에 이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대창단조, 이제 굴삭기, 불도저, 어 중장비용 부품 1위 기업입니다. 이제 캐터필러 무한계도 관련 부품 기업이 대창단조고. 41% 증가한 순이익을 보였습니다. 400억대. 오늘 이제 반등을 했고, 어, 전에, 이, 건설 쪽, 어, 건설 주들이 흐름이 좋을 때 이제 동반해서 같이 움직였고, 어, 또, 어, 지금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돼서 한번 이제 크게 시세를 한번 줬었죠. 진성 t c 얘는 순이익이 165% 증가하면서 456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하부 주행체 롤러 아이들러 어 이게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현대 건설 기계 건설 어 국내 1위 건설 장비 제조사 어, 실적은 뭐 이렇게 21% 감소한 실적이었죠. 두산밥캣어 얘는 스키로다 미니 스키로다 같은 요런 그 스키로다 컴팩트 롤러 3 0 시장 점유율로 1위 기업입니다. 66% 증가한 실적을 보였고, 오늘, 이 전에 있던 고점 라인 때까지 돌파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썼습니다. DY 파워, 유학기 부분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신인더. 실적은뭐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서연탄 메탈, 납보 과대 종목이고, 보면 이제 60% 감소한 실적을 보이면서 25억의 순이익을 보였죠. 어, 순이익이 적다 보니까 다른 장비주들 상승할 때 얘는 이제 그닥 이렇게 높은 상승률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해인이 얘는 이제 건설기계 또 발전기 부품 공급 정비 기업이고 또이캡터 필라죠. 이게 세계 1위 건설기계 업체입니다. 국내 독점 딜러입니다. 어, 47% 감소한 실적을 보였던 혜인이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률은 이 그닥 높지는 않았습니다. 흥국이 건설 건설기계 하부 구동체 부품 생산 기업이고 실적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에버다임 콘크리트 펌프카 소방차 타워크레인 국내 1위 기업입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얘는 그리고 이 만 오백 원대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요만 원대의 가격대가 얘 이제 가장 그큰 저항 가격대죠. 대모 얘는 건, 부착물 아까 이 바가지 이 뿌락 뿌라, 락카로뭐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뭐 집게라든가 한마 같은 이런 걸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부착물 생산 능력 국내 1위, 세계 3위 업체입니다. 72%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설기계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우크라 복구 관련해서 또 건설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이 대규모 또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